이겨맨 로블록스 어 여보 어어어 어, 어, 그래 그래 어 영식이 엄마 어 그래 아아 그래 거기서 보자 그래 알겠어 어 여보 왜 여보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랑구랑 나만 놓고 아이 영숙이 엄마가 그그그그 그, 그, 그 알잖아 어한번 부르면은 뜨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건 못 참지 난, 갔다 와야 돼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잘 됐네 좀애좀봐 어? 아빠라는 양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어오면 끝이야? 나는 뭐 어? 뭐 애보는 기계야? <웃음> 진짜 엄마 재밌다 여보 아, 그래 그래. 당, 난 당신의 미모를 보고 결혼한 건데. 아 이렇게 애아 당신 왔어. 조심해. 내가 응? 어? 막 유부녀라서 조심해야 돼. 어? <웃음> 내가 얼마나 밖에 나가면 막으 하는데 사람들이 막. 아이고. 나... <웃음> 엄마는 거짓말도 잘해. <웃음> 조용히 하네. 아무튼 여보 오늘 아, 오랜만에 잘 놀다 오세요. 제가 아이를 한번 돌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 그래. 나 밖에 나가서 아, 아메리카노 좀 먹고 올게. 그럼 이마 야야야. <목소리> 네, 우리 미오 우리 딸랑구 아빠가 오늘 돌봐줄게. 어려. <목소리> 아 일단은 뭐 하고 노를까. 오케 간지로 필요겠다 간지로 필요 아빠. 아빠, 이런거 말고, 밥이나 주세요. <웃음> 알겠어. 내가 분유먹여줄게 아빠가. 자. <웃음> 아 여보 여보 여보 go t 못 봤어? <웃음> 아 지금 바빠요. 아 a 내 a i 못 봤냐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돼. 정신 없어 o 로 가, e I'm g o 머머머 t 머내 정신도 봐. h e 립스틱도 넣고 갈 뻔했네. n g to go to t h 아 그리고 보니까 어내 어, 정신 좀봐 어, 진짜 어. 아. 여보 또뭘 두고 간 거야 어내 정신 좀봐 어, 그거 어떻게 났어 그거 미치겠네 어 아니 자동차를 타고면 어떻게 여보 아이를 맡겨놓고 어. 어. 어 여보 나와요 빨리 우리 아이 응아해야될것같아어 그래 그래 어 미호야 그래 어 그래 엄마 왔다 엄마 온 김에 아이 좀줘봐요 잠깐 어 진짜 오케이. 아유, 미호, 그래, 그래. 엄마야, 엄마. 엄마가 밖에 좀 있다가 나와서, 어? 엄마가 재밌게 놀아줄게요. 응, 진짜, 저, 좋아, 넘어갈아요 그래, 그래, 그래, 우리 딸. 아, 역시, 엄마가 촌마이도 태워줄게. 어디 아아 재밌지? 아 그래, 엄마 갈게. 아 아니, 아이를 울리고는어떻게 아유. 뿅. 아빠 근데 나 너무 아파서 잠이안 와요. 어, 아프네? 헐, 병원 가야 돼. 아, 아파. 아. 어, 우리 딸이 아프다니거 큰일 났네. 오, 이렇게 아내가 없을 때 아프다니까. 아,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자, 빨리 치료해야 돼요. 아. 자, 자. 먼저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, 진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빠가. 자 그다음에 약도 먹어봐요. 이거 딸기 맛이야. 어, 딸기 약... 맛, 딸기 어, 맛. 어, 맛. 어, 어, 맛있어요 오케이. 맛 없는데? 어머 어, 어, 어, 어, 어. 내 정신 좀 봐. 해 지갑을 해해해해어 지갑을 어디다 둔 거야? 어 진짜. 아니 여보. 어 여보 어, 여기 있었네 딸아이가 아픈데 지갑이 중요해? 뭐요? 지금 우리 미호가 아프다는 얘기야? 당신 애를 어떻게 본 거야? 달래주세요 내려 내려 둘게 달래줘 아, 어디가 아파? 엄마가 좀 보자 음... 눈이 아파요 음... <웃음> 엄마를 보니까 눈이가 아파요 그러면 시력을 잃으면 안 아프겠네? <웃음>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엄마또 지갑 찾으러 오실 거거든. 같이 정원 가서 놀자. 엄마랑. 좋아요. 산책 가자. 여보 씻자. 여보! 아, 어, 지갑이 찾는 법 네이버 지식인. 아빠 엄마 뒤에 있어 지갑을 찾을 땐 침착하게 여보. 집안 구석구석 둘러본다. 2번 지갑은 대체로 사각형이니 마인크래프트 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여보. 한번 지갑 그만 어. 찾고. 네 여보.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정원도 가야. 어머 어머 우리 미원네 미원아 미워 엄마 얼굴 좀 볼까? 엄마 얼굴 볼래 엄마가 안아줘 우리 아이가 토 하잖아요 <웃음> 당신 얼굴 보고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애가 엄마 얼굴 보고 토를 해 <웃음> 어머 정원에서꽃을 심어보는 놀이를 합시다 이거+ 이거 엄마가 딱 보여줘야겠네 누가 꽃이 이게 너랑+ 너랑 엄마+ 엄마는 선장 같. 해요. <웃음> 어머, 얘가 선인장처럼 도도하나는 뜻이죠. 이거는. 뭐? 아, 밥좀 먹어요. 진짜 배고파 죽겠네. 저좀 어, 음식점에 갑시다. 그래요, 그래요. 어, 아, 여기 그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디저트 맛집 아니야? 아, 왔다, 왔다. 여기 바베큐장 아닌 것 같은데? 뭐.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. 카페인 것 같은데? 아, 왜요? 여기 온 김에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, 마카롱. <웃음> 안 돼. 어? 왜안 돼? 아, 우리 애는 아무래도 태권도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아니, 밥좀 먹이고, 에 태권도 좀 시켜요. 배가 등까지 붙었구만아 지금 바베큐 먹으러갔는데 바베큐장이 어딨는지 모르겠네. 일단 태권도 좀 시키죠, 우리 애. 우리 딸아이가 하는 거 봐야겠어요. 헛! 헛. 어? 오케이 어? 나쁜 아저씨가 어? 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? 좋아요 <웃음> 안 돼요라고 해야 오. 돼요 자, 주먹을, 안 돼요 주먹을 휘둘리면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? 좋아요 <웃음> 아, 아 나쁜 아저씨가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? 이러면? 좋아요 안 돼요라고 해야 된다고 여보 여보 나 여보랑 어 우리 딸아이 지키려고 좀 위협적인 문신 좀 했어 여보 나이가 몇 갠데 문신을 하면 어떡해 저기 옆에 있던데 저기 옆에 있어 안 돼요 어머 어머 슈퍼마켓 슈퍼마켓, 어? 슈퍼마켓. <웃음> 그만 가요 좀 아니 뭐에 분유는 안사에 분유는 뭐 땅에서 나와. 어, 엄마가 지갑을 잃어버리셨는데 아빠 지갑을 탈탈탈 생각인가 봐요 아 여기 사탕도 파네 사탕 줘야겠다 이야 여기 살게 아주 많은데? 여보 이제 가야 돼 아니 뭘요 지금 시작인데 아 가요 그냥 어 진짜 짜증나 줄게 어디 가? 아 그거 넣고 가야지 이걸 왜 내려놔? 이거 내 거야 진짜 안되겠네 저 옆에 나 이혼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아, 야, 아이 옆에서 실수해버렸구만 이런 말 실수하면 안되는데 이혼 그게 뭔데? 그런게 있단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집에 무사히 돌아온 잉여맨 가족 자 우리 아이는 잠자도록 하세요 아 잠은 필요하지 않는다고? 그럼 응아하세요, 응아 하세요 응아 계세요? 여보! 아니 애가 있는 데 이렇게,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면 어떡해요 애가 지금 우리들이 있는 거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면 애가 얼마나 우울겠어요 여보 여보 여보. 여보 여보 어? 여보! 내가 못 싸겠어, 못싸 여보 여보 내 다리와 내 팔에 트리킬러 토스 네 말이 있다. 해. 나 아이가 몇 개인데 문신을 하고 그러냐고? 어? 어 아이야, 어, 놀고 있으렴.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란다. 아니 여보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상시 어? 일어나봐, 어, 일어나봐.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가, 아, 어 박수, 누르고, 누르고 가라고. 아 여러분들 그안 누르면 알죠? 안녕, 안녕, 뿅, 구독, 뿅, 좋아요. 안녕!